인기맨! 로블록스. 로블록스!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녕하세요. 숨바꼭질을 할건데요. 자, 오늘 미호인과 리안이 모셔봤고 오늘 숨바꼭질 모드는 좀비네요. 그리고 저 이번... 좀비가 될거야! 자, 잡히는 사람은 좀비가 되는거고요 자, 어! 놀이방이네 아 아이들방이네 아이들방 좋았어 좀비가 될거야난 좀비가 안될거예요 좀비시켜주세요 순례는 누구일까? 어, 모르는 어, 사람 어. 모르는 사람이다 오나 걸릴 뻔자 오케이 좋아해. 도망가 자 57초 안에 숨고 잡히면 좀비되는거야 야야 음, 언니가 네, 어. 같이 가 어디 숨지 어,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 여기 숨어야겠다 이리로 가야겠지 점프 명당을 찾아서 명당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어디가 명당일까 어디가 안 걸리는 자리일까 어 흡차 이거 대포까지 타서 반대쪽으로 넘어갈까? 이 사이에 숨으면 절대 모를 것 같은데. 오케이. 오케이. 나 명당 발견. 나 큰일 난것 같아. 내 앞에 좀비 있어. 어? 잉여민이다. 아야 일로 오면 어떡해. 왜? 그게 내 자리야. 아니 사람 생각하는 것도 똑같나 봐. 나 이쪽으로 숨을라 그랬더니 너가 있었어.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. 지붕 위에서. 지붕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면 도망치자. 오케이. 아직 좀비 한 마리지? 음. 한명한명한 명, 한 명, 한 마리도 못 잡았네, 좀비가. 잘못 잡는 거네 잘못 잡는 걸지도. 어. 오. 안 보이나 봐, 진짜. 우리가 이거 완전 명당. 명다... 다른가? 여기 우리 완전 명당이긴 해. 음. 아, 오. 이 사람 급하게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죠. 난 여기 있거든. 지붕 위에 있거든. 내가 그러지. <웃음> 오케이! 네. 생존! 한한 한 명도 못 잡고 탈락! 구독! 내가 술래 걸렸으면 좋겠네. 그냥 잡아버리게. 이제 확률 올라갔을걸? 좋아. 이번에는 누가 술래일까? 음. 작본이 저인 것 같아. 과연? 자, 게임 모드는... 오, 오. 아, 일반 모드다. 오케이. 일반 모드. 자, 이번 술래는 누구일까나? 일단 맵! 맵음 연구실 어? 연구실 어 분위기 있고 다음 다음 b e 는 b e 좋겠다. 15% 확률이래. 오! Bep. Bep. b e 사람. e p Bep. 잘 e p Bep. Bep. 그래, 그래. 아 연구실이라서 숨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 리아야 여기 현미경으로 와봐 현미경? 음, 내가 현미경으로 너 봐볼게 알았자 자, 리아의 세포를 좀 보겠습니다 음 삐빅삐빅삐빅 음, 삐빅, 삐빅. 못생김 발견 못생김 오! 발견 오! 정확한. 그 정확함 정확함 나 엄마가 잘생겼다 했단 말야 아 그러면 옳은 말씀이지 어, 올라와 명당 찾자 명당 아까처럼 명당을 찾아야 돼 정말. 어디가 명당일까요?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로로로오 여기 숨어야지 여기 여기 포탈 있어 포탈 있어 포탈 있어 오오 여기 완전 히 명당인데 와 시작했어 시작했어 와 여기 완전 명당이다 여기 모른다 여기에 숨어 있어야지 거기 몇 명이나 있는데 여기 세 명이나 있어 명당이라서 지금 순례가 태어났고요. 우리 위치는 모를 것 같죠. 왜냐면 저 메뉴에 있죠. 저기 저기 사람들 어? 순례가 우리 봤어? 저 위에 세명 있는 거. 어 봤어? 봤지만 올라가는 방법은 모르죠. 순례가 지금 우리를 봤지만 올라가는 어. 방법을 모른다. 오. 어? 순례가 포탈 들어 어디 들어갔는데? <웃음> 어, 여민아, 여민아, 여기 어. 쩔어!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, 일로 와봐, 여기 쩔어! 거기가 어딘지 알아, 내가? 어? 왼쪽, 오쪽 오면 돼! 어! 여기 쩔어! 어떻게 갔어? 천천히 오면 돼! 그리고 여기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! 어, 저 어떻게 갔지? 완전 명당인데? 어! 어! 됐다, 됐다! 오! <웃음> 와, 여기 진짜 명당이다! 이거 모르겠는데? 오? 야난 술... 역시 술래잡기 천재라니까 진짜 천재다 여기 진짜 모른다 대체 어디길래 죽어서 확인하고 싶어 어? 이 사람 올라왔어 위로 어? 어 우리 봤다 술래가 보인다 술래가 우리를 봤지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죠? 뭐야? 어? 술래가 위, 올라가는 위치 찾은 듯어 저기 어? 잠깐만 잠깐만 술래가 요 어? 어? 어? 그쪽이야? 어 이쪽이야. 이쪽이야. 어? 어 어. 여미는 나와. 아니야, 아니야. 이쪽으로 못올 거야. 어? 왜안 잡지? 어? 어 왜안 잡아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여미는 나와. 나오라고. 와! 어? 어! 어! 어? 어? 어? 그냥 떨어지는데? 뭘까? 뭘까나? <목소리> 뭐하는 <목소리> 뭐 걸까? 그... 자 술래가 아무도 못 잡고 있죠 지금? 일부러 안 잡는 걸까? 뭘까? 그냥 떨어진 거 같아 실수로 내가 볼땐 아... 이 사람 못 잡겠는데 우리 평생? <웃음> 우리 너무 잘해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혹시 몰라 오 쫓아간다 응. 쫓아간다 오! 미호 발견했어! 으, 죽어, 잠깐만 잠깐만! 뭐야? 오케이 두명 잡았다. 그래 죽었어. 야 이게 위치도 좋았는데 어 포타타고니까 오 금방이네. 어 잠깐만 리아야 어? 네 위치로 간다. 오늘 좀... 저 사람 왜안 잡아? 일부러 봐주는 건가? 뛰는 시간인가? 왜저 어, 사람 안 잡아? 저 앞에 있는 사람 잡아야지. 왜안 잡아? 왜저 어? 어, 사람만 봐줘? 어? 어, 리아 어? 오 리아만 어? 죽은 자식 쫓아간다. 어? 한 <웃음> 분문 사냥금은 놓치지 않아. 아우, 어, 도망친다. 도망친다. 리아 나, 잡힌다 이거. 나 뒤에 있는데 못 뭐, 뭐 봤죠? <웃음> 아 진짜? 응, 음, 나 뒤에 있었어. 아, <웃음> 어, 리아 잡힌다. 아, 잡힌다. 아이템 사용. 아! 어! 아! <웃음> 오케이, 리아 <웃음> 컷. <웃음> 한명 위치는 계속 고정이라서 냅뒀나 봐. 나중에 잡을라고? 음!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주는 거같 둘이 친구 아니야 친군가? 왜 봐주지? 나 여기 물속에 숨어 있어야지 위치도 살짝살짝씩 바꿔주고 오케이! 나는 생존했다! 이 녀석 음. 나는 못 잡는구만 오케이! 여러분들 생존했습니다! 오케이 위너! 좋아요! 자 다음 맵. 아또 술래 숨바꼭질 좋지. 아 이번에 내가 술래 걸렸으면 좋겠네. 어 이제 네 명이야. 음 좋아 더 재밌어지겠는 걸? 과연. 아또이 어? 맵이야? 오케이 이 맵은 파악했다고. 안돼. 근데 내가 술래일 것 같은데. 나, 나 살짝 기대하고 있어. 서로가 다 아는 맵이기 때문에. 음. 으으으으으으으으 응. 소리 없는 늑대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어 아우. 좋았어 내가 순식간에 잡아줄게 어. 알겠니 으으으게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난 영혼도 으겠어 <웃음>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. 악마의 계획이 시작됐어 좋았어 간다! 슉. 자 어디에 숨어있을까 오미우가저 위에 있네? 오나 봤어 벌써? 봤지 나는 좀 빨라 눈썰미가 자 보자 보자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게 술래들이 다 위에 있어요 음. 위에 있고 아까 미우가 이쪽으로 내려 내려가는 걸 봤단 말이죠. 내려갔어 일단은 단미녀는 내려갔어. <웃음> 맞아, 난 내려갔어. 내가 일단 이틈 사이로 들어갔어. <웃음> 과연 그럴까? 이미 거기서 헤어나온 지 오래라고. 음... 힌트 하나 주지. 미녀는 녹차를 좋아해. <웃음> 오케이. 난 미녀가 아니야. 그럼 헐크는 녹차를 좋아해. 오케이, okay. 초록색 물 안에 있구만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사냥이 시작됐어. 웃음> 야너 가만둘 거같아 리아 위치를 말해 죽은 리아는 상태. 딸기 우유를 좋아해 딸기 우... <웃음> 딸기 우유를 좋아한다 저기로군 리, 리아는 딸기 우유를 좋아했었어 좋아했었어 딸기 우유 쪽은 여인데 좋아했었어 좋아했었구나 리아는... 다른 위치로... 자세히 무언가 세포 같은 걸 보는 거 좋아해 현미경 앞에 있구나 현미경 앞에 있나? 리아는 높은 공기를 좋아하더라고. 높 높이 있구나. 올라갔구나. 악마의 속삭임이 시작됐어. 자 리아가 아까 저기 있지 않았나? 어디? 아. 음 소리 없는 사냥이 시작되었어. <웃음> <와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? <웃음> 아이 <아니>, 볼링이냐고. <웃음> 아, 순식간에 잡아버리기. <웃음> 오케이, 윈. 오. Win. 좋아, 한번더 하자고. 어, 술래가 술래. 술래가 이번엔두 명이죠. 야, 이거 좀 힘들겠는데? 제발, 제발. 내가 술래가될것 같아. 이번에는 맵이 중요하단 말이지. 어? 학교? 처음 하는 맵. 오케이. 교실이구만. 처음 하는 맵이니까 좀더 도망치기 쉽게 클래스룸. 아, 제발 나 술래 하기 싫은데. 이번엔 나 술래? 나 술래? 나 술래? 나 술래? 나 술래? 오케이. 어? 모르는 사람 술래? 모르는 사람 한명 술래. 후. 어, 나 술래? 다행... 나 술래? 다행이다. 과연? 오우 자, 오우 과연? 오우 자, 이번 술래는 50% 확률이래. 어! 나다! 오케이, 리아, 아 미호 술래. 오케이, 리아, 잘 숨어보자. 리아, 우리 같이 숨자. 한 그러시면. 번에 한 번에 찾을 수 있겠고 우리가, 쟤네가. 잠깐만, 우리 빨리빨리 숨어야 돼.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아, 좀 시, 어,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이거. 여기라면은 그래도 좀잘 숨은 것 같은데요? 아닌가 좀 쉽나?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얘들아 남았어! 아, 오지마 됐다 오. 자 숨었고요 저는 안전한 위치에서 미오가 저희를 찾는 건데 지금 순례가 두 명이라서 순식간에 많은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네. 근데 나를 어떻게 찾을 거냐 말이다? 내가 내 위치가 보이나? 설마? <웃음> 내가 위 <위에> 있잖아 <웃음> 으, 여기로 들어갔는 데! 여기, 음, 음, 음, 음, 음. 여기 있는 데! 여는 데! 여기 있는 데! 여기 는 데! 여기 있여 있는 데! 여기 있 있는 는 만해들게 <웃음> 찾아봐 내가 순간이동 했을 거란 생각은 못해봤겠지? 순간이동? 그런게 어딨어 음, 미호야 응? 나 사실 거기 있어 거짓말 치지마 진짠데? <웃음> 거짓말 치지마 <웃음> 어. 내가 속을 줄 알아 매분 매초 살아있음을 느껴 <웃음> 어? 리아 잡히겠는데? 아 리아 위치도 보이는구나 이게 리아 위치를 봤지만 리아의 위치를 못 오는데? 미호야 나 근데 힌트 주자면 거기야 리아는 꽃이야 린가리 베비 오우사 우리 할아버지 나를 따다와 <웃음> 아니 인맨이 잡힌 것도 모르고 하지만 아, 뭐 리아가 이겼다 리아는 화분 속에 있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숨바꼭질 명당을 찾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